이게 오늘 쓸 레진보석들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은 작정하고 미친 짓좀 해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얼음마녀 리산드라입니다. 저번 이펙트 연구 영상에서 얼음 원소를 만드는 것을 레진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표현법을 연구했었는데요. 이 방법은 사실 늘 리산드라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방법이었는데 었 레진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지금야말로 에 이것을 현실로 끄집어내기에 좋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볼까요? 이번 작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크게 두 단계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모든 단계가 만만치 않다는 거 미리 알아두세요 1단계는 리산드라의 우아한 외형을 만드는 모델링 2단계는 저번 시간에 연구한 얼음 이펙트를 사용하는 이펙트 제작 단계입니다 모델링을 하기 전에 잠깐 준비를 해봅시다. 미리 만들어 놓은 뼈대와 링형 LED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을건데 LED는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붙여놓습니다. 전원은 나중에 할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에서 얼음 마법이 솟아오르는 효과를 위해 기둥이 될 철사와 바닥과 손 사이를 연결해줍니다. 저는 이 자세를 엘사 포즈라고 부릅니다. 포즈가 뭔가 비슷하잖아요? 이제 준비도 끝났으니 모델링을 해야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모델링이 참 편한게 하반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만들어도 됩니다. 하반신 아래는 얼음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바닥까지 닿는 긴 스커트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 모든 건 상체와 몸매 라인에 몰빵해줍시다. 명색이 마녀라 그런지 매력적인 몸매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 체형은 남자 체형에 비해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을 붙일 때 너무 두껍게 붙이지 마세요. 김스테스 올린 마법사는망인거 아시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몸매 라인이 우아하게 나왔다면 기본 조형은 끝입니다 이제 리산드라의 창백한 피부를 덮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피부가 드러나는 부분은 머리부터 가슴팍까지입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몸매라인이 드러날 정도로 타이트한 의상을 입기 때문에 피부를 바르듯이 몸에 잘 붙여줍니다.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피부가 드러났던 부분과 잘 이어주면서 리산드라가 드레스를 입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우아함이 잘 드러나도록 가슴골을 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만들 거면 아주 매력적인 마녀로 만들어야죠. 온 몸이 다 되었으면 추가적으로 옷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천 조각들을 여러 번 만들어서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참고로 몸에 붙어 있는 천 조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붙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차은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마다 테두리가 되는 부분은 짙은 회색으로 라인을 따줍니다 뭐 굳이 짙은 회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라인 부분은 다 도색할 거거든요 그래도 짙은 회색으로 해주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거못 참는 사람은 해줍시다 다음은 머리인데요 먼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머리를 기준으로 턱과 목에 갑옷을 둘러줍니다 약간 목이 갑깝한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리산드라가 목 디스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렇게 목에 깁스 같은 걸 감싸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뭔가 작업하고 난 다음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줍시다 그래야 목과 허리가 더 건강해져서 더 많이 작업을 하죠 머리카락은 뒤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뒷머리카락을 붙여나가다가 중간 지점부터는 세 갈래로 나눠서 꽈배기 따듯이 머리카락을 잘 따줍니다 물론 다 닦고 난 뒤에는 끝머리를 묶어주고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다음은 머리 전체를 덮는 투구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투구는 양쪽 눈을 가리는 안대부터 만들고 이게... 뿔이라고 해야할까요? 여튼 투구가 양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이것도 양쪽으로 잘 붙여줍시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기만 해주면 아주 손쉽게 투구 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산드라 어깨에 뿔처럼 날카롭고 큰 어깨 장식만 해주면 모델링이 끝입니다 현재 손가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펙트 작업을 하면서 정황을 보고 해야하기 때문에 잠깐 놔두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딱 이틀 걸렸어요 이런 경우는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복잡한 작업이 없어서 금방 끝났지만 뭐 캐릭터만 잘 났으면 장땡이죠 이제 2단계 이펙트 디자인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예상하셨겠지만 이번 작품에서 얼음을 표현하기 위해 레진을 사용할 것입니다 레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저번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리산드라의 얼음은 저번에 만든 얼음과는 달리 어둡고 잿빛에 가까운 색입니다 그러니 색 조절을 잘해서 보석 몰드에 그대로 부어줍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드 개수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저 개수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대략 7번에서 8번 정도 더 반복했어요 일단 레진이 다 굳기까지 6시간에서 8시간 시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레진이 굳는 동안 잠깐 회로 작업을 진행해봅시다. 먼저 배터리와 충전단자, DC컨버터를 연결해 기본 회로를 만들고 아까 특수효과를 넣기 위해 만든 기둥에 라인형 LED를 설치하고 빛이 잘 퍼질 수 있도록 글루건으로 LED 전체를 덮어줍니다. 그 사이에 레진이 다 굳었으니 몰드에서 빼주고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해봅시다. 유비레진을 바른 다음에 자외선 램프를 비춰서 LED와 접착을 시켜줍니다. 유비레진은 자외선 램프로 약 2-3분 정도 비춰주면 일반 레진처럼 단단히 굳기 때문에 레진 결과물들을 접착할 땐 유비레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유비레진은 가격에 비해 내용량이 적기 때문에 너무 막쓰진 마세요.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죠? 야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얼음도 해야죠. 근체 화방에서 저렴한 가격에 유토가 있어서 먼저 분화구 같은 주저트를 만들어줍니다 아래에 깔린 led의 빛이 잘 퍼질 수 있도록 레진으로 높게 깔아줄 것인데요 원래는 빛을 퍼지게 한데 글루건을 쓰지만 위에 수많은 레진 결과물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려면 레진으로 판을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면서 알았는데 레진은 작업물의 부피가 넓을수록 경화시간이 더 빨라지고 심지어 발열까지 생깁니다. 이게 심하면 갈라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엔 발열이 많이 생겨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던 것 같군요. 레진은 수정작업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하마터면 리산드라를 통째로 날릴 뻔했으니까요. 레진이 다 굳은 뒤에 도구로 유토를 걷어내고 컴파운드로 레진에 묻은 유토 찌꺼기들을 닦아줍니다. 여기서 컴파운드는 차량 표면을 광렬 쓰는 왁스 같은 것인데요. 주로 가구급 스케일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쓴다 합니다. 이제 바닥 작업도 다 했겠다. 아까 만들었던 얼음 조각을 올리면 될까요? 어유 그럴리가요. 그 전에 리산드라 몸체랑 바닥과 잘 이어지도록 그라데이션으로 도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몸 전체에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다 해주면서 색감을 정리해줍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봤었죠? 저만큼의 레진 결정을 만드는 데만 무려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이것들을 아까 효과 나오는 부분에 레진을 붙였던 것처럼 유비 레진으로 접착하면서 채워나갑니다. 물론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 극한의 노동이 될 것이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동연나 들으면서 하나씩 붙여주세요 이렇게 반절을 하는데 약 3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쯤 아 이제 불을 켰을 때 느낌을 한번 봐야자고 스위치를 올렸는데 와 미친 이렇게 임팩트 터지는 효과는 어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감상할 때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반절 했으니까요 다시 좋아하는 노동연화 들으면서 나머지 반절을 채워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것 같아서 한번 말해두죠 이 작품을 채운 데 사용한 내신결정의 개수는 무려 144개가 들어갔습니다 즉 저는 144번이나 틀에 붙고 떼고 붙이기를 반복했다는 것이죠 기획할 땐 완성하면 멋있겠지? 하고 싱글벙글 했는데 막상 다 하고 나니까 과거의 내가 너무 야속해지는군요 잠깐 추가 효과를 더하기 전에 입고 있던 손가락을 해줍니다. 손톱은 특히 마녀라는 느낌에 걸맞게 날카롭고 긴 손가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이 다 완성되면 손부터 팔 중간까지 얼어붙은 듯한 그라데이션으로 붓도색을 해주고, 그리고 어깨를 장식하는 갑옷 끝머리도 똑같이 얼어붙은 느낌의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지금은 하얀색으로만 그라데이션을 줬는데 좀 이따가 에어브러시를 사용할 때 세세한 색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마법같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 탈지면을 사용할 겁니다. 탈지면을 잘 찢어붙여서 손끝부터 시작해 빛이 나오는 부분들을 잘 덮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연기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의 결을 잘 생각해서 붙이도록 합시다 연기를 도색하기 이전에 빠르게 바닥을 해줍니다 여긴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3D펜으로 회로를 감추고 그 위로 클레이를 붙여서 바닥만 만들면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에어브러쉬로 연기의 색감에 차가운 느낌이 서리도록 도색을 한번 해주고 냉기가 들어가는 팔과 어깨에도 약하게 파란 색감을 넣어주면 리산드라 완성입니다 얼음 속엔 수많은 비밀이 갇혀 있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냉기를 버틸 수 없을걸? 진짜 얼음 맛을 느껴봐라 몸 녹일 틈도 없을걸? 전투는 끝나긴 마련 나는 영원하다 휴식은 필요 없다 무릎 꿇어라! 항복하면 네 능력은 인정해주마! 눈꼭 감아라! 짜릿한 냉기를 선사하마! 얼어붙어라! 서리방패부족의 지배자이자 얼음 마녀 리산데라가 완성되었습니다. 프랄리오드를 지배하는 세명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위해 레진을 갈아넣은 미친 짓이 완성하고 나니까 결코 아깝지가 않네요. 아 물론 아까 조금 불평을 하긴 했는데 그냥 해어주세요 뭐만 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얼음에 대한 이펙트 연구를 끝마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대로 분위기 잡고 사진 찍어보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니 왜이 정도로 만족 못하냐고 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창작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준비물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베스킨라빈스 사면 은 항상 딸려오는 바로 이거 드라이아이스입니다 냉기에 효과를 내는데 드라이아이스만한 것도 없죠 뮤지션들 공연 소품으로 드라이아이스를 쓰는데 저라고 못쓸거뭐 있겠습니까 물을 채운 컵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 부글부글하면서 연기가 더 많이 피어오릅니다 이거 어디에 놓으면 예쁜 연출을 내면서 찍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종이컵을 옮겨대면서 보다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연기가 분출되는 게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확인해봤더니 드라이아이스의 표면에 닿은 물이 바로 얼어붙으면서 그야말로 얼음 코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표면에 붙은 얼음 코팅을 잘 부서주고 제2차 시도로 똑같이 연기를 냈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분출되는 게 오래 갔는데요 분위기를 제대로 된 느낌을 내고 싶은 욕심에 얼음덩어리들의 아래가 안 보일 때까지 일단 기다려봤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연기는 안 채워지더군요. 시간이 지나니까 1차 시도와 같은 원리로 연기가 약해졌습니다. 다시 정비하고 와서 3차 시도를 해봅시다. 아까는 종이컵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걸까 싶어서 대놓고 밥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면 종이컵보다 면적이 넓으니 더 많이 분출되겠죠? 이번에도 적당한 높이까지 잠길 때까지 기다리면서 각을 재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다려봤는데 갈수록 연기가 분출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예 때려쳐 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추태를 부렸군요. 다음에 얼음 관련된 작품을 만들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